한글자막 제공 및자 <웃음> 어, 천일입니다 그,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어, 뭐,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마무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 오늘은 2021년 아, 양력으로 12월 아, 9일, 음력으로 에, 11월 6일 신묘일 목요일입니다. 어, 시간은 어, 어제 그 시간이에요. 어, 11시 48분. 응? 응. 어저그 시간. 네. 에, 제자, 음? 제자나 집안을. 집안에서 많이 닦아야 될 그런 중생들이 그못 닦고 갔을 때못 응? 닦고 갔을 때 결론적으로 뭐라 겠어요 그것이 자식으로 내려간다고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응?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과 이러한 시련들이 내 업장 나의 전생의 업장과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언가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내 위에 부모님 때에서나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나 그 조상님들이 무덤이 닦고 잘 빌어만 왔으면 이런 고통은 없을 텐데 그러질 않으니 내가 이렇게 온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러하니 네, 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다시 총정리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그만큼 잘 풀고 가야 된다 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 이 천일 천일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까 싶어서 오늘은 천일 이야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아, 어제 어저, 그제가 며칠 전에 예, 천일이 어느 님이랑 예,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님이 천일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천일이란 데는 자식이 둘 남매가 있다고 했어요. 큰애가 아들 자가 애가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아들, 이 아이들한테 들아이 천일은 어려서부터 누차 누누이 강조를 한게 있어요. 응? 열심히 빌거라. 어디 명산 대천에 가보더라고 꼭 인사를 하고 다니거라. 응? 늘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 조상님들께서 살피신다고 잘 알고 있거라.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들도 아입 아빠 못지 않게 아빠 못지 않게 응? 영 응? 영치감 이게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빌고 닦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덧붙여서, 여차하면, 여차하면 너희들 또한, 너희들 또한, 아빠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하고, 설명을 다 해줬어요. 응? 다 해줬어. 그럼 생각하기에, 오, 어, 그러면 아이들이, 애들이 그걸 갖다가 순순히 받아들여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순히 안 받아들인다 한들 답이 없잖아. 답이 없어요. 어차피 천일이 얘기했죠. 이시 집안. 이시 집안에 피와 살, 뼈, 이거를 받아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이쪽 이시 집안에 줄을 잡고 태어났을,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본인들 또한 많이 닦아야 될 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이 시집안의 이 출력을 찾아서 잉태를 해서 이 세상에 나온 거란 말이죠. 응? 그래서 그분이랑 통화를 할 때, 예전에 예를, 예를, 예를, 예를, 얘기를 할때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사님보다 딸이 더 직성이 강하다. 응? 그 얘기를 맞다고 해줬어요. 맞다, 맞다고 해줬어요. 인정해 줬어요. 이 천일은 나이 40 넘어서 나이 40 넘어서 알았어요. 응? 이런 나이 40 넘어 가지고 무속 이런 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나이 40 넘어서 알았어요. 그 전에 알았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또그 전에 알았다 한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천일이 잘못갈 수가 있었어요. 그 인정해요. 저들이. 한참 막기분알고 그냥 팔짝포짝 진짜 세상에 뭐배는건 없을 따위가 아닌데 그렇게 살았으니까. 응? 이 전의 딸아이 어,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전이뭐 한다고 산에 댕기고 기도하러 돌아댕길때그 딸아이는 끌고 댕겼어요. 그 딸아이는 <웃음> 그럼 그, 그 딸도 딸도 뭐 한다고? 지 아빠가 바다에 기도하러 간다 따라가고 얘기했죠. 나는 그 딸아이 끌고 태백산 첫째다까지 올라갔다니까. <웃음> 계룡 계령산 국사봉, 어? 다 끌고 댕겼어 딸. <웃음> 그 연천봉도 아마 끌고 갔었을 거야 아마. 아 딸은 뭐 한다고? 지 아빠한테 훈실한 궁기들하면서잘따라왔어요잘 응? 따라왔지 않나? 그러고 댕겼어요. 애기 때그 그냥... 아, 중학교 아니, 아니 초등학교 아마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가 끌고 댕겼나봐요. 응? 음 응. 우리 딸이 그래요. 근데 우리 딸이 저쪽에 그, 그 평택에 거기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몇 년간 일을 하고 대전에 내려왔는데 대전 집으로 내려왔는데. 이 아이가 내려와서, 이제 천일이랑 같이, 천일 어차피 중이 법당 가지고 따로 나와 있으니까 됐고, 시험바랑 같이 있는데, 이 천일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아이가 내려와서 한동안 완전히 폐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폐인 응? 자기 말로는 아침부터 술을 먹었대요. 아침부터. 응? 이유는 자기도 모르고. 이유는. 완전히 응. 그렇다고 지가 뭐 돈이 없었던 어찌 걔그 그 반도체 공장에서 돈 됐다 많이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돈다쓸 때까지 자기 일안할 거라고 그렇게 버틴기애 했거든요 걔가 응.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일 한데딱 꿈으로 저기 신령님들이 보여주시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 이 꿈을 이제 천이딱 풀었을 때 이 천일 딸아이 딸아이 한데 딸아이를 제자 삼아 가고자 오시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천일이 보니까 우리 집안 신도 아니야 그러면 애들 엄마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 신의 그 엄마 쪽 애들 엄마 어? 그쪽 집안의 귀신들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하튼 그 귀신들 소속이 불분명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우리 딸아이 딸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나이 먹은 아줌마 둘그 다음에 젊은 아가씨 같은 것들 한두 명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왜 천일이 가만히 내 두겠어요 이리와 너 뭐야 하면서 천일 호통을 치니 나이 먹은 아줌마들은 뒤로 꽁문을 빼면서 아가씨 같은 애들한테 야야 야, 너희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봐 해봐 해가지고 아, 수작질을 하는 거예요 어쭈구리 이리와봐 내가 다 죽었어 해가지고 이 천일이 그냥 그대로 고통을 쳐가지고 내 쫓아버렸어요 두번 다시 두번 다시 내 눈에 보이면 내 죽여버린다 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리고, 천일이 딱, 그건 깨가지고, 아, 이게 부터 뭐, 아, 우리 딸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응? 있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딸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동안은 뭐, 딸 내려와가지고, 지 혼자 뭐, 잘있으려니 생각을 했지. 띵까띵까. 근데, 무슨 문제가 있으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야. 이 딸한테 천일이 바로 전화를 해서, 딸 무슨 일이야? 무슨 더 무슨 일 있지? 하고 딸한테 이야기를 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딸이 얘기를 하는 거 아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딸도 자기가 그렇게 막 아침부터 술을 먹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애가 그냥 쳐져가지고 이게 뭐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렇게 있다 보니 도저히 막, 자기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삼일, 사일, 막, 이렇게도 일주일, 막, 얼마나 기간이 됐었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때도 길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아, 이젠 안 되겠다. 아빠한테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는 찰나에, 이 천일이 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천일이 그랬죠. 그랬어? 음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보여 줬구나 하면서 천일이 이제 꿈으로 신령님께 주신 꿈그 풀이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너한테는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하고 천일이 딸한테 얘기를 해줬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정리가 됐어요. 딸은 정상적인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할 수가 있었 어？여 기서, 이얘 기를 왜 해？주 냐면 어차피 우리 딸은 이천 일이 딸은 이천 일이 천 일이 제대로 못닦고 가면, 응? 물론 우리 아들 도 그런 기 질은 있 어요？이 천 일이 제대로 못풀고못닦고 가면 어제 이 이어서 한다고 연결 시켜 생각 을 한다면, 우리 아들 딸 똑같이 천 일의 길을 가야 돼요, 가야 돼. 해야 되지만 이 천일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안 이 시집안에 없은 천일 다 닦아내 털을 해버렸고 다 해버렸어. 응? 천일이 없자 어제 이 천일이 얘기하면서 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못 해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나와 자식은 달라요. 내가 내가 자식의 업장을 닦아줄 수는 없어요. 부모가 부모가 내 업장을 내 업장을 못 닦아주듯이 나 역시 나 역시 우리 자식 내 자식의 업장을 내가 닦아줄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내 자식의 업장 각자 자기들의 업이에요. 자기들의 업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살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100% 해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딱 거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본인들 몫이에요 본인들 몫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업장과 조상의 업장 이 업을 갖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야 내가 죽을 때다 끌어안고 할 거야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로만 주둥아리로만 그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조상의 업과 내 업장 조상의 업싹 떨어내고 내 업까지 싹 닦아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요? 해 대물림이 안 되는 거예요. 대물림이 안 돼. 그걸 갖다가 어느 제자, 어느 무당, 어느 중, 어느 제작가, 그 누구도 그러질 않은 거예요. 못한 거야. 씨불 자기는 하지도 못한 주제에 말로만 어 내가 죽으면서 다 끌어안고 갈 거야. 미친 개소리지. 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내때에서 끊어내겠다. 하고, 작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지게 줬잖아요 빡세게. 응? 자기는 거지같이, 개차반같이 살면서, 무당인의제자라 하면서 맨 어디, 저기, 헛공손나 내리고, 또 돈, 또 돈, 뭐야, 구시나 해가지고 돈이나 발라먹을 생각하고, 어디 절간에 앉아서 목닥치면서 맨 잡생각이나 고 응? 이 지랄을 해가지고는 절대 못 끊으네요. 어떻게 끊으네? 못 끊어요. 지, 업장, 오히려 더똥 묻혀가지고, 응? 더 눈덩이만큼, 있다만큼, 키워놓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자기 팽간이 죽어버려봐.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가? 그 자식한테 가는 거라니까, 그게. 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지 다 얘기했는데 보세요 이 천일이 그러니까 이 천일이 어싹 비워내고 조상의 업을 다 털고 딱 닦아내고 우리 천일 그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그 업장까지 다비어다 다 닦아내고 이 천일 거다 닦아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 천일의 자식 아들 딸이 아이들은 본인들 엄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 엄만 엄만 닦으면 되는데 굳이 그 아이들이 제자의 길 무당의 길을 갈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근데 천일의 자식들이 자기 업은 닦기는 커녕 살면서 또 개차반으로 또 살았어. 응 개차반으로. 그럼 어떻게 돼? 천일과 천일은 싹 끊어냈으니까, 천일까지는. 그러면 지가 잘못 사은그 업과 지가 전생에 자기 풀어야 되는 업을 못 풀었으니, 그거 풀었어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식들한테 가는 거예요. 천일한, 천일이 봤을 때 천일한테 손주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예, 여러분들 그 어디가 일기야 알죠 시도도 못한다 응 시도도 못한다 또 뭐가 있어요 팔자 팔자 도망 못 가는 거예요 운명 답 없어요 바로 이 얘기에요 어제 이 천일이 말미에 말미 이야기 말미에 그 얘기했죠 아내 어, 팔자는 이 모양이고 왜 우리, 우리 집구석은 왜왜 왜, 왜 이런 거야 하고 궁시렁거릴 때 본인 스스로도 잘못 살고 자기 업장을 못 풀어내므로 인해 가지고 엄마 자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 살아왔던 그 길을 본인도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응? 명심하셔야 돼. 그럼, 여기에서 이 가회로 또 뭐가 나, 이런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은, 왜? 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그래야 되냐? 왜 우리 집안만 그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응, 음, 할 수가 있어. 요 언젠가 천일이 그얘 있어요. 제작감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제작,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복 받은 줄 알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응? 복 받은 줄 알아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 저승이 있고 응? 저승이 있고 사으세계가 있고 윤회가 있다. 이걸 갖다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이 천일이 그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티켓 티켓 예약은 된 상태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에 여기서 요, 요 얘기는 요, 요 마무리 하고 뭐 재미있는 얘기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20분 떠드는 것 같은데 천일친구놈 중에 야이마그 세상에 그런 게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안 믿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에게 정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 다음 편에 내 얘기를 해 드릴게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하튼 내가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식이 잘 되고 어쩌고 알고 이렇게 하고 바랄 것 같으면 내 대해서 끊어내야 돼요 여기서 마무리 해야 돼꼭 무당 제자 목사 중 이런 사람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 중에 자기 집안에서 많이 닦고 오고 많이 비료로 오고 이러한 집안의 자손일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주둥아리로만 아이고 내 새끼는 안 돼요 안 되긴 뭘안 되냐고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신들도 젊고 팽팽하고 탱글탱글하고 응? 이런, 이런 젊은 것들이 좋다고 음? 말도 안들어 처먹지 이해도 못하지 똥꼬집만 세지 지잘났다고 개고집 부리지 이런거 안좋아해 신들도 안좋아해요 음? 그러면 <웃음> 맞다 이런것도 거이있었어 나는요 결혼도 안할거고 결혼해서 있을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애, 내 밑으로 애들한테 갈 걱정 하나도 안해요 <웃음> 이런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 자식으로 안가 니 어? 네 자식으로 안가 그럼 안네 자식이 없으니까 결혼도 안 했으니까 없어 아니면 결혼했어도 애가 없어 이거 어? 그러니까 자식으로 내려갈 건 없어 그죠 없어 그리고 거 그거 끝났잖아 이제 모든 게 내려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옆에 옆까지 로 4천 8천 이런 넘어가 이제 넘어가는데 그럼 나로서는 나로서는 끝나지만 옆까지 넘어가지 넘어가는 데 옆편 옆으로, 옆으로 넘어가는데 나로서 끝나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못빌어내고내옆장만 죽어버리잖아 이제 어 죽어버려 그럼 어디 가겠어 어디 가긴 가긴 어디가까저 지옥까지 지옥에서 웰컴 t 지옥 거대한 한양식 열어줄게요. <웃음> 그리고, 그것만 끝나나? 우리의 조상들이 봤을 때는, 그 집안 조상들이 봤을 때는, 지네 집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는데, 응? 음? 바보 멍충이 같이 헛질하라고, 허성 세워라고, 지업장도 못 닦고, 조상이 없다 못 잡고, 시, 새끼도 없고, 그래 죽어버렸어. 그런 조상들 입장에서, 아이고, 잘했네. 어이구, 그려, 그려. 너는 우리 집 안에 혹시 이거요? 이러갔어출도안 이거 그러지. 아이고, 곤장 한 대로 안 끝나. 곤장. 응? 응? 이걸 한, 아, 이거 한 대로 안 끝난다고. 그 문중, 만약에 저는 이 씨라겠어요? 이씨집 이시 안에서는 발도 못뛰게할 거야. 발도 못뛰디게 하지. 어딜 감히, 어? 내가 그따위로 세상을 살라고 그랬냐? 살라오라 했느냐? 호족에서 파가거라. 해서 그냥 팽 시켜버린다니까, 팽. 어디 문중에도 못 껴. 문중, 저기, 그, 저기, 그 저승에서 문중 다 놨대야 하면은 그꼬드바리에도못 앉아. 낑, 가주지도 않는다고. 그걸 알아야지. 어? 아셨죠? 어제 못한 얘기 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만 떠들겠습니다. 어제 그 영상 그 10시에, 밤 10시에 올라가게 하는 거, 나중에 천일 일 끝나고, 대리운전 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뭐, 여, 여전히 잘 나오더구만. 응? 잘 나오고,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히, 낮 시간에 이렇게, 이천을 한가할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이것도 좋네. <웃음> 나오지부는 치워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연결드리도록 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천일이 이제 글자를 이따 저을건적어내보세요 남들은 자기 자식이 무당하고 법사하고 뭐 이런거 도사한다고 하면 뭐 길길이 뛰지만은 천일은 안 그래요. 천일은 안그래할수 있으면 어 해. 할수 있으면 해. 능력이 되면 해라는 거예요. 능력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해? 최고로 잘난 제자 보살 무당 박수 대라는 거지. 응? 그러면 돼요. 안될게뭐 있어. 응? 어허 우리 애들만큼은 안 돼요. 참 지랄 희인병. 아이고 천일은 안 그려. 천일은 능력만 되면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나소나할수 있는게 아니니까 못하는건데 기본 우리 애들은 일단 기본 자질은 돼있단 말이지 자질은 돼있어 기본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뭔가 진짜 알아가지고 아 우리 애들이 아빠 나는 이거 훌륭한 뭐 이렇게 도사가 되고 싶어요 어 그래 오 축하 축하 딸 아빠 나는 대한민국에서 취고을로잘 나가는 보살이 될거야 오 그래 헐 대박 진짜 아셨죠? 이이 어. 이 얘기에 연관된 파생된 얘기 다음에 또 해줄게요. 이 천일 얘기하려고 생각하면 한도 없어요. 저 여기까지 조금 들것이고요 어? 어, 천일은 날 시간이 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에는 천일 연락에 대리운전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왜? 돈 버려야지. 뭐 가만히 앉으면 어떤 놈이 돈 주나? 나가서 돌아댕기야 돈만 원이라도 벌어. 아시죠? 여기까지입니다.